저희가 일단은 이제 토탈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순위표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. 자 오늘은 이제 최신판으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신규 캐릭터가 더, 좀 특별한 캐릭터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.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로 어, 어떤 캐릭터가 조금 더뭐상했으며또 어떤 캐릭터가 좀 추락을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네, 최신판 캐릭터 순위를 짜보려고 하고 일단은 저번이랑 동일하게 올릴 친구들 올려놓고 애매한 친구들 내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만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, 어느 정도의 수미까지는좀 반영을 해서, 음. 조금 해볼게요. 근데, 지금 뭐, 댓글, 요즘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, 오왕루피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, 막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오왕루피, 일단은 제가 그냥 일단은 추측하에, 일단 해보면, 오링은 여전한 것 같고, 잉카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, 킹보다는 우세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, 야마토는 밸런스 무시할 수 없고, 그리고 조로 미쳤어요. 오로가 내가 봤을 때는 오링보다 조로가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. 신상도 무시할 수 없다. 요저보다 신상이다. 그렇죠 그렇 어우, 이게 그 청초가 되는구나 근데 티치는 티치 버프 받았잖아요. 티치 아, 버프 받긴 받았는데 엄청 좋다 까진 만알고 여기서 이제 2열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되자. 1, 2, 3, 4, 음. 5 이렇게 해서 딱 10. 음. 저는 일단은 10 이상 요 정도 보고. 이오왕루키의 최고의 장점은 스킬이 무한대로 들어간다는 어, 게 맞아. 정말 좋은 것같아 맞아 스킬이 뭐 그냥 쉴수 없이 들어간다 네. 그러면 여기 요게 이제 일반 패킷인데 네. 여기 일반 패킷에서 일단은 그냥 그냥 아 근데 고마고마해! 고마고마한데 여기 얘네 다섯 고마고마하고 얘네 셋이 조금 애매하고 그나마 여기서도 좀 정리하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캐롤리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아, 페로리가 아주 보이는데 여전히 어, 어 요새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페로리가 어디 있나요? 좀 레샹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. 사실 뭐 레샹만 아니면 이제 페로리가 전부 이론상 할수 있거든요 조금 애매한 캐릭터 되는거죠 조금 애매한 캐릭터들이자 캐릭터. 그러면 여기는 진짜 속상한게 해군에서 쓸만한 캐릭터 유일하게 원칼인데 원칼은좀 이렇게 많이 떡맞는게 음. 좀 확상 음. 보이는거 같고 옛날에 백퍼니 재파참잘 썼는데 농사가 조금 더재파을 하고 세하지 않나? 엄수바꾼받는게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 옛날에 블랙홀 스면 그냥 다 죽었어요. 그냥, 그리고 오시면 그, 네. 은 생각보다 기능력자가 많아 얘도 얘도 뭐 여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. 어, 그러네. 근데 그러니까 얘가 기능력자한테 는그 딜이 안 들어가. 그래가지고 아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... 아. 어렵더라고자 여기 보면 우타가 사실은 제, 그냥 제 생각하기에는 우타가 컨트롤하기 제일 어려운 킬리프 같죠 우타 컨트롤하는거 너무 빡세 맞아요 네. 우타는 진짜 한방이에요 한방 음. 그 한방 빛나나면은 그냥 죽어요 그리고 페로리가 A플러스 최상단에 올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때려도 먹혀요 맞아요 그 알면서도 그거 맞고 한대 맞으면은 이제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되거든요 어, 맞아요 한대 맞으면 맞아 거의 그게, 죽었다고 그냥, 그냥 능력이야 능력 계속 그냥 알면서도 근데 나는 여기서 검수 앞에 패럴을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음... 검수가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아, 내가 검수 여기로 내려줘 아, 요 정도 내려줘 저희가 일단은 이제 토탈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순위 품는 요렇게 낼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변한 거는 없고 이제 신상이 이제는 로저보다 조금 나은 느낌이다 요게 조금 더 일단은 주목할 포인트 그리고 신상이 그리고. 은근히 조로를 잘 잡아요 파란색이라서 어어어 은근히 네. 맞대이 됩니다 근데 로저로는 조로를 붙잡죠 그리고 오항높이가 꽤나 올라왔다 상위권까지 올라왔다 그쵸 오항높이가 음. 이제 내샹 빼고는 다 잡을 수 있어요 내샹 어, 빼고는 다 잡는 게 가능하다 네. 네. 그리고 S에 내려와서 좀 주목해서 볼 점은 어, 필샹이 줄었기 때문에 용카가 이제 좀 올라간다 그쵸 음. 그리고 또 용카가 조로 상대로도 은근히 좀 막아내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. 좀 버텨준다. 네. 아. 그리고 A 플러스에서 눈여겨볼 점은? 아, 없어요. 사실 똑같습니다.